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노려서 제가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통발은 팔구 통발인데 지렁이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. 과연, 뭐가 들었을까? 오, 뭐야. 저기 깊어지네? 어제 비가 왔나봐요. 물이 되게 차가워요. 꽝 치는 거 아니야, 오늘? 뭐가 들었을까? 뭐야? 뭐 없는 거 같은데? 와, 뭔가 큰게 들었어요, 여러분들? 자. 나와라! 나와! 와. 야, 거의 패턴발 보실이 됐는데? 야. 자, 일단.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일단 이거 빼주고 제가 따로 보리겠습니다. 우와, 야 이거 보세요. 18cm 정도 되는 거대 뚝지 이거 다큰 거예요. 제가 저번에 요런 거 제가 잡았잖아요. 와 대박이다. 진짜 큽니다. 진짜 커. 개물이야개물자 괴물. 그리고 얼룩동다리 뭐 작은 거 하나 더. 아 요렇게 그리고, <웃음> 뭐야? 토종 미꾸라지인데, 이야, 진짜 크다! 와 토종 미꾸라지인데, 거의 길이가 손바닥만 해요. 우와, 진짜 커요. 와 대박. 거의 손바닥 길이만 한데? 토종 미꾸라지 진짜 크다! 우와! 이런 미꾸라지 보기 힘들어. 요한 5년 묵어야 되는 것 같아. 어이물 다시 물이 되게 차다 오늘. 야 진짜 큰거 많이 잡았어 이동. 와. 와 날씨가 이렇게 추운 와중에도 이 이만한 녀석들이 막 들어가 주니까 <웃음> 어, 너무 좋네요.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며칠 사이에. 아 조심히 가. 와 크다 거의 메기 같아요 메기. 내려간다 내려간다. 간다 간다 간다 간다. 오 숨다 숨다. 야 우리 우리 아기 얼룩병살이 지금 가요?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속 들어갈래? 말도 안 되게 큰 미꾸라지. 와 이건 내 제가 잡은 미꾸라지 중에 얘가 제일 큰것 같아요. 진짜 토종 미꾸라지. 와 진짜 크다. 자, 우와 진짜 커요. 와, 와 진짜 크다. 와잘 가. 오 여기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근데 확실히 이게 좀 크면서 험난했나봐요 좀 상처가 많이 있네 몸에 잘가